주연 당위가 아, 마지막을 고있이 사진은 아, 아마 아, 50년대 후반 야목교회에서 있었이거요 이 야목의 이성결과이성과 완전히 통일로 넘어 아, 여기 한 120년 아, 선배들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어, 우리 선배들이라 이런 분들이 여기서 교육원들을 수련받아야죠 그래서 밑바닥에 앉아서 뭐 책상도 없이 이제 월요일 강의 듣고 아마 시험을 치는것 같아요 반드시 수련하면 시험을 할수 있는 우리는 뭐 시험도 없이 그냥 다 회수하는데 네. 50년대 말, 60년대, 60년대에 뭘 아들었을 때 이때 뭐 우리 농촌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피폐한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향는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절 그런 예수를 중심한 목기성에 대해서 말씀막으로말씀드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귀시리로 결국 사탄을 실제적으로 굴복시켜 주는 것, 야곱의 상징적으로 모세를 형상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킨 모델이라는 예수님은 사탄을 실제적으로 굴복시켜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전 성도들은 사탄을 추구하는입장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주관함으로써 이 타락한 세계를 평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가 않을 때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성어서 사탄 굴복의 그런 상징적인 노정을보여주셨고또다그 야곱 노정을 공부로 기 해서 모세가 사탄 굴복의 형상적 노정을 걸어가신 분로인었서그모세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실제 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랬 때문에 10년 28장 8절에 저는 모세받은 선지 한 사람을 주신다 했으니 그것이 바로 모세 노정을 걸어가야 될예수님 노정입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결국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교회의 노정을 통해서 사탄을 자유굴불복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로소 인간이 사탄을 주관하는데다니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을 주관하는 것은 뭐론 절대 그만 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런 선자들을 통해서 사탄 굴복의 그러한 노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으로말로 사탄을 실제로 굴복시키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국 사탄을 주관하게 됐다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중심한 복서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는 예시하는 네 기대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를 중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사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는 역시 똑같은 그런 공식에 의해서 중심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사일 사탄불의 기대를 세우게 되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는 동시에, 바로, 이제, 아, 아벨이 실제 중심인물에 대서 가인적인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인들이 아벨에게 바라서 을 받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실제 기대가 세워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중심해서, 이 예스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인분은 바로 세류관입니다. 예수님은그리스도 오신 분이 하나님이 독서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 털을 닦은 토에, 그뭐이 땅에 좀 왕으로 오셔서 등극하시면 되는, 등극하신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관을 누가 닦아야 돼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세례의 요한이거든요 세례의 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의 요을 이적과 귀사로서 이제정귀로서이을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세례는어떤 존재인가 하는 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 모세로 중에서 말씀드렸지 모세가 반성, 이탈로말이니 어떻게 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가 예수님을 칠수 있다는 필수적인 행동이 모세의 반석 이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모든, 이 사탄이가 예수님을 칠수 있는 수칙인 행동이 모세의 반석 이타예요. 그, 그러니까 어느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예,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모세가 이런 조건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탄을 불입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하게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걸 위해서 바로 이 성전을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사탄이 무너면 팁을 막을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음. 자, 그런데 솔로몬왕이 타락해버립니다. 솔로몬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결국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해 바람에 사탄이는 이 사탄의 길을 막았던 성전 이상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말하면 사탄이가 예수님을 칠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4대 선지와 12선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또한 그, 이 우상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다 배척하면서, 그렇게 4대 선지와 12선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은. 그니까 특별선지 엘리아를 보내가지고, 이에 가멜산에는 발선지자, 아셀레선지자 850진을 멸하는 역사를 했지만, 그러나 이 엘리아는 천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11개 하에 보면은, 엘리아는 불수를 타고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간 엘리아가 말라기의 선지자에 의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또 연계해서 올 것이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제아들이 그 거리에 나가서 이제 우리, 제자,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묻느냐 면 너희 선생님이 메시아라면 먼저 오리란 엘리아는 누구냐?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엘리아가 먼저 와서 그 기대 후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아들이 세례왕 같은 충출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 대한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째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묻습니까 그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왔으되 이미로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것이 하늘에서 온 엘리야가 아니라고 지상에 탄생한 세례요한이다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다 음. 그때야 제자들이 아세례요한이 엘리야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요한은이 땅에 와서 누가 보면 1장, 1장 17절에 애비 임함을 자식에게 거실른 자를 의인이 슬기로 하고 예비한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앞으로, 뭐는, 그, 인류의 참부모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온 분이다. 이렇게 누가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완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한 것을 우리가 잠깐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자, 이분이, 세례완이 아버지 사가리아입니다. 이 사가리아가 이런 그, 어, 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예, 지내는데, 이게 그 제사장들도 제사를 지을 때 순번제로 가는 겁니다. 자기 순번이 와서, 이게 이제 그좀 어, 제사를 지내는데, 아, 갑자기 그러면 천사장이 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근심을 내가 안 놔라. 어. 그러니까 이 세례와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를, 좀, 그, 대를 이을 사람. 그 아들. 우리가 뭐, 우리가 평범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애기가 없으면, 좀 애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애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근심 걱정을 했어요. 어, 근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런데, 이 애천사항에 와서 하는 말이, 너희의 강구함을 내가 안 오라. 어, 이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름까지 지었어요.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세례완의 아버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도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연령이 들어왔는데, 아, 그, 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 아, 가부엘이 와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 없죠. 그것을 믿지 않았더니,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벙어리는 그래도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임신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 요한이라. 이게 왜 세례 요한이라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요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이 세례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애기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결국에 벙어리 됐던 이름도 입도 이제 터지고, 이게 쉽게는... 하늘이 이적기사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경수도 끊어지고 애교가 태어날 수 없는 연령에 애교가 태어났고 벙어리에 대했다가 입이 열리고 이 말을 듣는 이마다 마음에 두어 가로되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니 이런 주의손이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기사를 통해서 세례완이 태어났습니다. 그 세례완이가 성장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석정과 메뚜기로 연명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세례와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광가에서세례를 주는 거요. 어, 예. 그러면 세례를 주면 어때야? 물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야? 아예 유한강가에 그냥, 어, 어, 잠수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세례를 지면서 회개시키는 거에요. 자, 이분이 이런 세례와 아니에요. 위대한 존재죠. 자, 그니까 이런 세례와는 어디야? 이제 예수님을, 어, 이제 만나서, 성가에서세례를 지면서 나는, 어, 그 일을 알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앞길을 곱게 하기로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는 일은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가하노라. 아, 얼마나 위대한 선지예요. 아,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아, 아버지 아, 자, 세례완이 아버지 사가리아는 그가 뱃속에 있을 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런 오시는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고 하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리와는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유단 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거기서 말려서 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머리에 머물게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는 예수님에게좀 물로 세례를 주십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예, 예수,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 몇매이도 감당치 못한다. 자, 예,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종들은 주인의 신을 신겨드렸어요. 예. 그런 것처럼 세례완도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디냐, 신을 신겨드릴 수도 없는 종도 못한, 종만도 못한 자식입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다 알겠지만은, 세례한은 바로 예수님과, 이종사촌 간에, 이종사촌 간에. 근데, 세례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 형벌이 되죠? 아,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감독이 되어서, 자기 동생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 한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런데, 그세례한은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선지자니까 증거하는 사명인데, 모든 선지자들은 시간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몇백 년을 두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와는 당대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명만은 아니라 이미 아버지 사가리아가 얘기했듯이 성결과 의로 뭐냐면 두려움 없이 그를 섬기고 모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무릎팍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주제자 베드로 어,처럼,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 자, 이렇게 모셔야 될이가세례요한니 이제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고역 400년, 응? 400년이 지날 때 그동안엔 어떤 지도도 없었잖아요. 애국당에서. 그냥 종살이만 했던 거예요. 그때 그런 민족인 지도자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요한이 시대도 어때냐. 그러면 400년 동안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예요 이 시대는 뭐저 페루시아 그리고 어떤 저 알렉산더의 우한, 그런 그어 이제 헬레니 제국 시대가 왔고, 그럼 노마 시대가 왔고,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도자 없이 이렇게 전제 대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바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바로궁 중에서 그말로 어머니로부터 민족 교육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게 되고, 바로궁 중의 화론산보다는 자기 동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즐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모세는 바로궁 중에서 40일 사탄불립, 사탄불립기를 세워서 결국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완도 그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시키고 하늘에 대한 충료의 도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요한을 중심에서 40일 사탄 불립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자. 다그 얘기예요. 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믿음의 기대 후에 세례완어 됩니까? 이는 부모 입장에서, 어, 부모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으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이 세례요한은 이 실제 헌재의 중심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인 입장에 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면 결국 예수님은 이 실제 기대에 의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로서 주는데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이 실제 헌재를 위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자 모세 때는 에굽빈을 치는 그것으로서 출발이 섭리를 했죠. 그럼 어, 세례 요한은 결국 자기가 태어남이 이적 기사죠.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자기가 누구란걸 보여줬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출발이 섭리란 것은 뭐냐면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요한이 민족적인 지도자가 될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이보다 마음에 들어 가르니 이런 장차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합니다. 라래서 요한을 그런 훌륭한 지도자 뭐 엘리아라든가 또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이 민족이 따라가게 되면 바로 이 기대 위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적기사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벙어리가 됐다. 입이 열리고, 그리고 태어날 수 없는 아기가 이렇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광량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이스라엘에 뜯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가 엘리아가 아닌가, 저가 세례완, 저, 뭐는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세례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때 애굽인을 치는 역사를 원하면 이 모세가 보여줬지만 애굽에 애급,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불에서 고등 길로 20일이면 가난 땅에 올수 있었죠. 그런데 그걸 불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왕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그러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러 왔노라 그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는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신다. 아, 그러게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중간으로 와. 이렇게 다충고를 했어요. 아, 자, 그러면 이게 충고를 했으면은, 이런 이요한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이런 믿음의 실체의 중심 인물이 딱 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들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체 언제 의 중심 인물이 자리에 서서 요아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해서 자기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엘리아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요한이가 엘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대로 어, 내가 엘리아다 이렇게 알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메시아보다 엘리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아가 세리완이라면 아, 얘 엘리아가 왔구나 그러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렇게 해놓고 어 해서 예수임을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니까 의심하고 부인하게 됐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의 완은 예수임보다 6개월 먼저 난 형님입니다. 이종형, 이종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의 완이 또 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 몸의 종격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문명의 그런 존재예요. 그냥 저, 저 복수집의 아들 예수로 태어나서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하지요. 내가 형님뻘 되지요. 어, 내가 가문을 보더라도 비교될 수가 없어. 모든 뇌에 비교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 타락성 본성은 바로 시기 질투란 말이고 교만이고 혈기라 그랬죠. 교만이 꽉 차들었단 말이야. 어? 교만이 꽉 차들었단 말이야. 그야말로 좀 타락성 본성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내 동생이지만 주님으로 모시고 받들고. 그뭐 하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가라 해서 다 증가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위와 자기가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런 우월과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얕잡아 보게 됐다. 즉 교만을 가지게 됐다. 자, 이름으로 말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요한은 자기의 사명의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마침 저 노아 가정에서 요한 함이 결국 아버지를 불신함으로 인해서 아벨이 위치를 떠난 것처럼 이렇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성을 벗는 탄감주권을 세울 수 없어 그러니까 실체의 기대가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아버님 그 찰나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발치로올 것이 아니라 바로 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한 마음 하나만 딱 바꾸면 딱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세례한이 불신으로 알마 이렇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왕창 무너져버리게 됐다 그래서 제2차 세계적 가난 복귀 로종을 새롭게 꾸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자, 이때 어디냐? 이제 세례하는 불신에서 세례한이 결국에 왕궁의 스캔들 사건을 간섭하다가 목이 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좀 어, 증거해주고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 오직 세례한이 한 사람 이 있다가 세례한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세례한이 입장으로 내려와서. 메시아니까 아까 말씀드려서 고난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세례완이 닦은 터 위에 와서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완이 없는 이제 제2차 가난 복귀 로정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완 자리로 내려옵니다. 메시아의 자리에서 일단은 내려와서 이제는 당신이 터를 자기가 스스로 닦는 거예요. 어. 얼마나 귀찮합니까 어. 자, 그래서 세례완 대신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광야로정을 걷게 되는데 자,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완이의 사명은 바로 지금까지 메시아를 유한해야 기대에 세운 그 기대 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에서 메시아 기대를 세웠잖아요. 그다음 그것이 어떤 민족적으로 확대해서 그 민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결국에 뭐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 자, 이런 유대 인 민족을 중심한 섭리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부 다 요한은 이제 좀 대피, 대신한 입장입니다. 요한은 비록 이선지자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종적인 섭리를 다 이제는 요한을 중심해서 결실을 맺고 그 종적인 섭리를 다 요한이 이제 품어서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누구한테 바로 예수님을 믿음과 청성으로 모시고 따라야 될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세례요한이 결국에 자기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고 모시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왕궁의 스캔들 사건에 의해서 이 세례완은 축공합니다. 아.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세례완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해서 세례를 주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례완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런, 저, 마태음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아, 마태복음 16장에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은 바로 세례요한까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구약의 섭리는 세례요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면 다 이제 뜻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인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계해 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세례를 주는 의식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어느 어떤 그 신학자도 얘기를 못 해요. 목사님을얘기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또 사실 그럽니다. 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지 왜 세례의 완이 예수님께 세례를 줘요? 그것은 뭐냐? 세례의 완이 지금까지 모든 구약섭리의 총결집체로서 나타나신 분이 세례의 완이기 때문에 세례의 완이 역사적인 종적인 모든 섭리를 예, 예수님에게 임계해 주는 의식이다. 그것이 세례의 의식이었다. 그래놓고 모시고 따라야 되는데 결국 세례의 완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불신함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이 기대의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완 입장에서, 이제는 믿음이 기대를, 이제, 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다. 그래서, 3대 시험을 치르게 된 거요. 예, 세례완이 불신하는 이후에, 예수님은 광렬하고 이끌려가서, 거기서 40일 금식과, 그리고 3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럼면 3대 시험은 어떻게, 지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광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끌려서 이제는 좀 금식하면서 이제 조롱과 조소를 받으면서 예, 좀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삼대 축복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면 사탄은 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또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량에 불러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탄이 시험은 예수님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사탄이가 왜 예수임을 할수 있느냐. 예수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와우로우신데, 아니, 사탄이가 예수임을 시험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에 설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많면 역사를 통해서 원인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은 먼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쓴 겁니다.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먼 원인이 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이타함으로 인해서 석반을 깨뜨리고 반석을 이타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시적인 행위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뭔 원인은 이미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 모세의 반석 이타로 말하여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실체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세례요한이 불신함으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막아줘야 돼 음. 어,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불신하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게 됐다. 아 그런 입장에.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되냐. 느자 첫째 시험은 장수가 되냐면은 바로 광야입니다. 예. 광야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거기서 뭐야 돌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을 떡덩이와 두게 해서 너 금지된 배를 채워라 이렇게 이제 어느 시험을 하는 거요. 자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아, 자 예수와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었지요. 그래, 육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양식을. 그런데 우리 영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이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성은 예수님을 아담을 상징하고 후아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뭐냐면 인간체를 타락시켜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조건적으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 말씀의 반석은 사탄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주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이제 빼앗긴 이말씀의 실체인 반석을 찾아서 내가 말씀이 실체가 되므로 말마 오늘 타락한 인류를 말씀으로 구원해 줘야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뭐냐면 음, 말씀으로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분에 내가 생명이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을 부활하고 그 다음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찾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아,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례화는, 아, 자, 예수님은 세례화 입장에서 그 원리적인 말씀을 대답했기 때문에 결국에 사탄이가 패하고 개성을 완성한 메시아 입장을 복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성을 복귀할 수 있는 탄감 조건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제일 축복 복귀 기대를 조성하게 에, 되었다는 거예요. 1차 시험에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사탄이가 패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둘째 시험은 그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어디가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내가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뭐 상처 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런 나라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러면 제2차 시험은 이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다 드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자이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2장 1 9절에 자기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 6절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제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은 분성전이 되는 것이요 자 이렇게 성경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탄도 그걸 인정 안할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뭐는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성전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시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 자, 원래 이 천사는 바로 창조 본인의 인간의 주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 된 천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이제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주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 자, 이름으로서, 예, 이 사, 에, 사탄이가 패했죠 자, 이것은 뭐냐? 제 1차에 승리했기 때문에, 개성을 복귀한 그런 그러니까 메시아 입장을 확립했단 말이야. 아. 아, 이미. 아. 자, 그러니까 성전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1차 시험에 승리해서 개성을 복귀했기 때문에 성전이 주인공이 된 입장에서, 뭐냐면 또 성전을 세워서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것은, 그런 온당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성전이요, 신랑이요, 참부모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분성전이요, 신부요, 참부모의 입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게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2축복복귀 기대를 조성했으므로 사탄은 패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2차 시험에도 승리하셔서 그러면 제2축복복귀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럼 제3차 저 시험은 뭐냐 산 정상으로 끌고 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 질문 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드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 모든 것을 주여놓라 그랬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이땅에 점첫 아담인 아담에게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후 아담으로서 이렇게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 5장2십칠 절에 그리스도를 발날에 만물을 두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로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데 그러면 사탄이가 뭐냐면 자기에게 뭐냐 경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어요. 주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뿐이다 자, 천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럼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몸으로 온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그를 모셔야지. 어떻게 무슨 창조주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 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굴복을 경배 성기는 것은 원리가 아니다. 비원리적이다. 어, 더구나, 1, 2차 축복의 복귀, 는 시험의 승리예요. 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한 그 기대 외에 만물을 걸어놓고 더시 시험하지 말아라. 어, 이미 피조계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제3 축복 복귀 기대를 조성해서 그러면 이제 제3, 3차의 시험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의 그러한 시험에 승리함으로 말마 어, 결국에 사탄이 잠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잠시 물러갔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3대 40일 금식회에서 3대 시험으로 사탄을 분립한 결과가 어떠냐? 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정분합 이런 에, 에, 3대상 목적을 이런 기대 후에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사위기들을 이루므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분합의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사위기들을 이루면 창조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노정도 이렇게 3단계까지 연장해서 사탄, 41 사탄분립기대를 세우게 되면 이때 상실되어 있던 모든 것을 탄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차까지 연장하면서 3대 시험의 승리함으로 말아 지금까지 3단계까지 연장하면서 사회 기대를 이뤄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복귀, 섭리, 모든 요종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어.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는 예수님은 40일 광량 금식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승리함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 기대 위에서 이제 지금까지 믿음의 기대를 위해서 세우고 있던 모든 선일 선절들이 실패한 것을 결국, 예를 들어서, 아담의 가정의 헌재, 노아의 방주, 또아브라함의 상징 헌재, 그리고 모세의 성막, 석판, 반석 등 이런 솔로몬의 성전 등에 이런 모든 그 믿음의 기대를 셉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건들을 이제 예수님이 3대 시험에 승리함으로 얼마 이것을 다시 찾아 세워 하나의 입장이 되었다말이야 그리고 사탄 40일 분립 기대 후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홍수 심판 40일 모세 40일 금식 정탄 40일 광야 40년 이런 모든 것을 탕감 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석방과 성과 법괴와 반석의 성전 실체로서 서게 됐다 그말서니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3대 시험에 승리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기대를 이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실제 기대를 세워야죠?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으니까, 자녀 입장에서 실제 현지의 중심인물이 되어서, 그것도 세류한 대신이지. 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도 세류한 입장에서 세웠고, 실제 현지의 중심인물도 세류한 입장에 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가인 입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타락성을 받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이때 그럼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의 섭리를 해야 되죠 모세는 3대 기적과 십장을 통해서 출발의 섭리를 했죠 그럼 예수님도 이적과 기사로서 출발의 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은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전 마태복음 2 3장 27절에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제를 죽이고 파성된 자를 돌로 치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결에 모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니 지금 못봐야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자고 이 때가 이를지야도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샀고 너희와 너희들을 돌로에 매어칠 것이며 돌류에 돌라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미, 아, 믿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왜 믿지 않느냐. 결국에 이라엘 민족의 불신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암아 예수님은 이적기사를 하죠. 그러면서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그 이적기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에 바알세브를 접한 귀신이 왕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에 불신하는 그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세리원 대신 입장에 서 있는 그 예수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그를 불신함으로 알마 이렇게 좀 믿음의 기대를 세운 예수님의 입장에서 결국 실체한지에 섭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알마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적 가난 보직의 로정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정이 1차, 2차, 3차로 가듯이 예수님의 노정도 3차로 연장이 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노정은 모세의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노정과 또한 모세의 노정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민족적 가난복귀노정이죠 예수님은 그 범위가 세계적 가난복귀노정입니다 근데 제2차,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난 복귀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앞세워서 성막을 받들고 가는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 너면 불신하게 되죠. 자, 불신하기 때문에 그섭리가 3차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3차로 연장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와 불신한 1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2세들이 다시, 뭐는 모세마저, 아, 불신하지, 않, 모세는 불신하지 않았으니까, 이 성막은 모세를 중심해서 극건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들은 이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성막을 모세를 따름으로 얄마,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어.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모세,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성막을 관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이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불신으로 돌아가 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이세들은 그런 그 모세를 중심해서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는 영적노정, 죽어서 가난 땅에 영적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받들고 나간 것은 여호수와, 그러니까 이세들은 여호수를 받들고, 실제적으로 성막을 앞세워서 가난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계적 가난 복귀 로정에 있어서의 제2차 그런 신앙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실체 이 땅의 만왕형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어딨냐? 세례왕 같은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지만 잠시 세례왕 입장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메시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딨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단 말이야. 모로고 추운 낯사리를 살리고, 그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받고, 그리고, 어, 또한 이렇게 안준비를 걷게 하는 이런 이적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님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 그러니까 할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3일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셔서, 이제, 여기에서 제3차 로종은 불신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여기는 이제 기독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세대원 입장에서 이제는 어느 그 메시아의 기대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서 해서 이제는 영적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차 로정을 통해서 이제 여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난 땅에 들어갔듯이, 예, 부하하신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회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재림 주님 오실 때 어디입니까?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라고 지적은 했지만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 재림 주님은 이땅 위에 만왕의 왕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같은 인물이 나와서 그럼 백성들, 성도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으면 요한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요한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서 재림 주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결국에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뭐럼 호락호락 되어진 내용들이 아니었단말이요 자, 그러니까 이에 그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없으면 재림 주님이지만 세리완 같은 입장으로 내려와서 어, 그래서 결국 이제 물론 이 기독교인들이 불신하게 되면 새로운 그런 성도들을 중심해서 재림 주임을 세리완 입장에는 재림 주임을 믿고 따름으로 말마 재림 주임으로 또 축복을 받아 가지고 이들은 중생 부활해가지고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된다. 어. 이것이 모세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재림 주임까지 보여준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니까 오신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그 말은 오늘 이 기독성들이 아무리 잘 믿어 할지라도 이천 년전에 세례 이스라엘 민족처럼 결국에 오신 주님을 핍박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성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런 믿음의 기대를 세우느냐? 예, 예수님은 결국에 부활하셔도 결국에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체류 대신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흩어진 제자들을다 모시고 40일 동안에 부활 역사를 해서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다 모아서 40일 구한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됐다. 이런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운 것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믿음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 예수님이, 어, 아, 아, 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상대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요구사항이 뭐냐. 바로, 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인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 그런 반면에 사탄은 어떠냐 당장 예수가 와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어, 결국 에, 좀 이제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심판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물론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최대의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탄은 물론 하나님이 있어야 사탄이 있어야 하니까 최선의 그런 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한단 말이야. 왜다 어. 사탄이? 그리고 물론 베드로에게도 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뢰하는 그런 열두 제자 이런 사람들 이제 사탄이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어?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지만 예수님 제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불신하게 함으로 말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 이거는 성공했다 말이야. 그것은 세례관이 이 사탄이 최대의 실권을 행사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런데 사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대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사탄에게 했으니까 그면 하나님은 이 이렇게 좀 최대의 실권을 행사해서 바로 죽은 이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사탄은 살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는 실권 행사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의 실권 행사를 통해서 3일 만에 결국 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부활된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런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성도들은 모두가 다사탄과 분립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례완 대신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민족이나 예수, 기독교 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아, 아빌, 아, 아빌적인 그 실체 현지 중심의 임무로 삼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실체의 이들을 기다느냐 자, 부모 입장에서 이제 세례환 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지에 자녀 입장에서 그는 실제 세례환 대신 입장에서 실천지의 중심이물이 되고 여기에 기독교 성도들이 가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무눔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비로소 영적인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기대를 위해서는 바로 출발이 섭리를 하지요. 모세는 성막의 기대를 통해서 바로 출발이 섭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하하신 예수님은 석방과 성막과 법궤의 영적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제아들을 이적과 기사를 권능을 주어서 그야말로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아들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으로 말미암아 결국 출발이 섭리가 성공해서 예, 영적인 그런 실체 기대가 이루어짐으로 알마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은 영적인 그런 세류한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으로 서게 됐다. 그래서 예, 하나, 예수님은 영적 부모로서 인류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영적 구원을 일으켜게 됐단 말이야. 어? 그러면 영적 구원을 어떻게 이루나? 그것은 참부모 아니면 영적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세례화한 입장에서 영적 메시아 입장에서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 섭리를 이뤘다. 원래는 영육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 육신은 십자에 돌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와 그리고 기독성도 뒤에 뭐라는 실제 헌제를 뜻밖게 들이몰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례화한 입장에서 메시아 입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영적인 축복행사를 통해서 기독교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영적인 그런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리고 영적인 성신을 맞이해서 성도들은 중생 부활하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인 중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이 불신으로 알마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3일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 0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선결과 영으로 다시 사심을, 사, 사셨다 하는 그 말씀으로 볼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영적 부활, 부활은 사탄이 불가침권이에요. 즉 육신은 사탄이가 쳐서 십자가에 매달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럼 영적 부활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침범할 수 없어요. 불가침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육신은 일체가 되었으니까 역시 여전히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이 영적 부활을 해서 여러분, 참부로 미시기 때문에 바로 영적 구원을 이루고, 그 영적 구원은 결국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불가침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같은 성령이 막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아무리 물어면 참수할 일도 참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불가침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 가난 복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마 영적으로 영적 구원을 이루어서 영적 가난 복귀를 이뤘죠 그런데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일체를 이룬 기독성도들도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당해서 원죄가 그대로 남아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로는 오라 공고한이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자기의 죄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볼때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 원죄는 그대로 남아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린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런 실제적 가난 복귀 노정을 어떻게 걸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에서 모세가 영적 노정을 걸어갔고 그 바통을 이어서 요수아가 실체로정으로 걸어가서 가난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모세로정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도 제3차 세계적 가난 복귀 로정을 바로 십자가로 인내해서 영적 로정으로 들어갔죠. 부활하셔서. 자 이것을 누가 다시 재림지며 오셔서 실체적 세계적 가난 복귀 로정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영육과 울로 이제 세계적 가난복귀를 유기해서는 지상에 탄생이 된다, 육신을 쓰고 오시게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고난의 우정을 걸었죠. 마침 제2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냐면 다시 재림 주임 오실 때그 기성동 성도들이 재림 주임을 불신하함로 알마. 또 재림 주임도 실제적 탄감녀 복귀를 세리완 입장에서 걸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좀 제3 제3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제 이스라엘 기독교 성도들이 책임을 못하니까 제3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나와서 제림진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때 실체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제림진이 오셔서 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운데, 중심인 물은, 이제, 요한이 책임을, 요한 같은 인물이 책임을 못하면, 재림주님이 세례관 대신 입장에 서서, 결국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탄 분립 기대를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세웁니다. 요한 같은 인물이 책임을 다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러은 지금까지 걸어봤던 내용을 봤을 때, 예수 재림주님 오실 때도, 재림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세례환 대신 입장에서 이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재림주님은 세례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자녀의 입장에서 비록 이런 말하면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이 세례환 입장에 서게 되면 그때 가인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재림주님에게 탈하성을 벗는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그때 실제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실제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자 모세 때는 어떻게 해요? 출발의 섭리를 반석을 중심해서 출발했습니다. 3차니까. 그 대신 그것을 다시 요호수아를 중심해서 샘물로 출발의 섭리를 이뤘죠. 그것처럼 예수님 때도 이렇게 이적기사로 출발의 섭리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를 지셨기 때문에 요호수아처럼 다시 그바톤을 이어받고 재림주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잊어버린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제 아버님은 이적 기사를 안한 겁니다. 이적 기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적 기사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많은 성도들은 이적 기사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이적 기사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용 어? 예수 좋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근데 자격에는 아무런 그런 어떤 그런 뭐냐 성장의 요소가 될수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으로 인격 완성에 대한, 그것이 결국 창조의 본연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재림지임은 만날에, 지금까지 모든 이적계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출발이 섭리를 했지만, 재림지임은 말씀으로 출발이 섭리를 해서, 원리를 듣는 자보다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위에서 놀라운 성령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가하고 또한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세계적인 기반을 닦는 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했다면 그때 몇몇 사람들만 그 이적 기사를 보고 어, 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럼 33번이나 이적과 기사를 했어요. 죽은 사람만 3번 살렸어요. 문동이도 깨끗하게 했고 안정비도 걷게 있고 보지 못하는 그런 명인들도 보게 만들었고 이런 이적기사를 위해서 성공했느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를 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출발의 섭리는 그런 이적기사가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 현대인들은 어? 합리적인 그런 하나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휘가 필요한 거요, 어? 왜냐면 이적해서는 다 과학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 뭐, 우주선이 날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뭐, 좀, 이러말로제트기가 날게 되고, 어? 아, 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과 전도 3시간이면 그냥 추파해버리고. 끔같은 세계가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야. 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님 오셔서, 이적해서 할 필요 뭐 있어? 과학이 지금 다 만능 시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늘 컬컬한 거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줄수 있는 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재림주임이 출발의 섭리를 하게 되면 이때가 돼야 바로 세 번째 강림이기 때문에 의당 섭리가 3차만이가 이루어지는 게된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야. 그러니까 재림주임이 오셔서 뭐이단자로핍박을반는할때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없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재림주임은 말씀으로 이런 실체 기대를 이루어서, 비로소 세례환 입장에서 이제 영육가울은 그런 메시아 입장으로 와서 인류를 이제 실제로 구원하시게 된다. 자, 그,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도표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심정적 인연에서 우리가 봅시다. 아담과여가 소생장성 완성을 통해서 이땅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이시오. 어 종적인 부모이시니까 그 부모에서 이런 아담과 해화가 완성하면 그런 횡적인 부모가 돼서 그리고 그 아담과 해화가 이렇게 뭐냐면 장성기, 완성기, 저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면 사위기대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위기대 후에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을 통해서 참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모든 참가정은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적인 자녀란 말이야 그런 자녀를 중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도 전에 아담과 혜화가 성장 과정에서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어? 뱀들아 독신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 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 됐단 말이야. 이런 마귀의 자식을 한 이제 복귀 섭리를 통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는데 그 과정이 어때요?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려운 길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가족이 실패하니까 1600년 만에 노아를 세워서 노아가 충성을 다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 심판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전 시대 즉 하나님의 원리권을 벗어난 시대는 종이 종이 시대예요. 이런 종이 시대를 건너서 이런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저, 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종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켰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신약시대는 결국 영육가울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만이 하나님의 중생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혈통이 다른 그런 양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양자. 아,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바로 제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약시대를 맞이하면은, 어떻게 했냐. 하늘의점 참부모로서 이 땅에 우뚝 서서, 어, 자녀를 이제 본식해서 여기서 되냐 성악시대의 자녀의 시대로 맞이하게 되면 은 이제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을 가진 참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참가정은 이제 잊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직계자녀로서 이 땅의 위지상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참멋있지 않아요? 어, 여러분 박수 한번 쳐봐요. 어. 이렇게 섭리를 이루는 그런 시대에 어, 이런 원리를 어디에서 여러분 들어보겠어요? 이것은 기성교의 신학을 통해서는 천만 천만의 만만의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버님이 다 선포했다는 것은 그냥 좀 누워서 떡 먹게요, 누워서 떡 먹게요. 이런 원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도승들이 심산계곡에서 밤을 지으며 기도를 해도 이런 말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까지 다 이렇게 책장에서 붙였다가. 아, 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참이 말씀을 배워서 앞으로 여러분이 입술이 나팔이기 해서 이제 불어대야 돼요. 어. 그래서 이미 이제는 참부모님이 연계에 가시고, 이제 이대왕님이 나타나셔서 참부모님 후계자, 상숙자, 대신자로서 참 이제 이당님을 모시고 이땅 위에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역설하는 여러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온 인류와 재림지을 모시고 이렇게 어느 분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혈통적인 집계 자녀가 되면 가정정족 민족국가 세계를 이 땅에 위서 천주 대가족 시대를 이어서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준 교훈은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냐 절대적이었다. 그 다음 개인과 민족과 중심을 뜻하는 성사에 대한 예정은 어디까지라?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었다.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완 입장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간섭하지 못했다 왜? 그건 세례완이어야세례완 어. 이와처럼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책임담이 있어 어? 그러니까 큰 인물일수록 그런 나라의 사명도 크고 시련도 크지만 그것을 성취했을 때는 역사에 빛나는 그런 나라의 정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참부모님을 중심해서 그러면 가정서열로서 36가정, 70의 가정 이렇게 쭉 왔지만 이제 이장님을 중심해서는 가정서열에 다 사라졌어요 이장님을 중심하고 새로운 하나의 전통을 세워나가게 되는 이 마당에서 참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참부모님 3대왕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먼저 이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장차 민족을 구하라 하기 위한 성구자의 길을 가기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